스토리 채널은 다양한 플랫폼, 특히 유튜브에 관한 정보나 꿀팁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 길이를 늘리기 위한 잡다한 TMI나 긴서로는 과감히 제외하고 최대한 정보만을 담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을 눌러주신 여러분은 이 9%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보다 더 우익한 정보를 전달하여 노력하는 유튜버가 더 감사합니다.